아리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진영입니다. 먼저 뮤콘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우! 글로벌 뮤직 마켓답게 라이브 공연부터 음악 산업 거장들과 함께하는 컨퍼런스까지 세계 음악 산업 거장들이 공유하는 정보도 얻고 현재 가장 주목받는 아티스트들의 라이브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이 많은 것들을 만나볼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럼요 저도 특별한 무대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생각에 잠도 못 이루고 잔뜩 기대했는데요 그리고 저희 아리아즈만의 무대도 준비했으니 뮤콘 2 0 1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뮤콘 2021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둘셋 아리아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